자 1번 죄형법정주의 설명 옳은 것 맞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예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저 아래에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맞는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예 맞는 것부터 한번 보지 뭐 그러면 4번 자 4번이 답이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자 4번 색깔 바꾸고 자, 4번이 답이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 자, 부칙에 동그라미. 부칙에 정하는 것. 자, 이것이 형벌불소구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가, 반하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 부칙에다가 그 종전, 어, 개정되기 전에 범죄에 대해 적용, 적용하는 것은, 어, 형벌불소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부칙이, 부치기, 부칙이라는 걸 좀, 어, 알아두십시오. 부칙. 예. 자, 일단 4번 정답 처리되는 것부터 됐고, 예, 확실하게 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 헌법재판소의, 어, 헌법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어, 제 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임과 동시에 유추적,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확장해석도, 확장, 확장해석도 확장, 확장 해석도 아니고, 요 다음 유추해석도 아닙니다. X. 둘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2번. 자, 2번. 행위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이 재판시에 신설되어 법원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끊으세요. 형벌 불소급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에 위배된다 했는데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보호관찰 규정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사, 사법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 행위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을 재판시에 신설된 것으로 근거로 해서 보호관찰한다 하더라도 예,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번 3번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자 여기가 좀 중요하네요. 자 봅시다.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자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는데 이 경우에도 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배치된다. 이제 틀린 말입니다. 틀렸다. 그렇게 해서 어, 아까 예, 말씀드렸던 4번을 예, 정답 처리시키면 되겠죠. 그죠? 예, 4번 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